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성용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롤렉스 12시쪽에 데이트 저스트 3시쪽에 사이클롭스가 있는데요 날짜가 탁 하고 돌아가는 시계인데 이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검청나게 많이 장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모두 오리지널 세팅에 롤렉스 여성용 26mm 여성용 표준 사이즈인데 26mm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입니다. 베젤에 불량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고요 러그에도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79158이고요 이렇게 브레슬릿에도 다이아몬드가 3줄 옆으로 4줄 이렇게 장식이 모두 다 되어있는 아주 럭셔리한 여성용 시계입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살짝 보셨지만 다이얼의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죠. 이 시계의 다이얼은 자계판입니다. Mother of Pearl 이라고 불리는 MOP 자계판 시계이고요 12시와 3시 사이클롭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이아몬드가 인덱스에 장식이 되어 있는 10개가 장식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이 레이디 롤렉스는 1945년도에 맨 처음에 시장에 출시가 되었고요. 당연히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크라운에 이렇게 왕관과 점두 개가 있는데 점두 개는 골드를 뜻하고요. 당연히 이 제품은 18K 옐로 우 골드입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자개판다이얼에10 포인트 그리고 베젤과 러그 그리고 브레이슬릿에 모두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 성룡 시계를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시계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와 사진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